지난 10월 13일 버거킹의 트위터 에는 버거킹의 캐릭터가 엄청난 크기의 봉투를 열자 무언가 켜지는 소리와 함께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행동을 반복하는 영상이 게재되었 는데요 해당 사운드는 현재 유출된 플레이스테이션5의 실행 사운드로 알려져 있어 플레이스테이션과 버거킹 의 콜라보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이 트위터를 플레이스테이션이 리트윗 하여 두 기업 사이에 어떤 콜라보 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암시하였습니다 대체 버거킹이랑 뭔 콜라보를 하려는지는 몰라도 참 마케팅 특이하네요 그리고 며칠 전 엑스박스에서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는데 함께 보시죠 어느 한 아파트로 주민이 되는 카메라 헤드셋을 장착하는 남성 이윽고 어딘가의 세상으로 끌려가더니 바이킹들이 침략하고 있는 섬에 떨어집니다 이번엔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더니 헤일로 시리즈의 주인공 마스터 칩으로 변하는 남성 그리고 어디에 있던지 우리 시작해볼까요 라는 대사와 power your dreams 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지난 9일 엑스박스가 공개한 엑스박스 런치 트레일러 영상으로 본인들의 주요 기능인 퀵 리줌을 암시하듯이 다양한 게임을 계속해서 스위칭 하는걸 주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겟다우과 넷플릭스의 블랙미러에 등장했던 대니엘 칼루야가 모델로 등장하였는데요. 영상은 엑스박스의 주력 특성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난잡하지 않고 부드러운 화면 구성과 더불어서 수많은 vfx를 이용한 화려한 그래픽까지 선보여 많은 엑스박스 팬들에게 잘 만든 광고라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광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를 인수한 이후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엑스박스의 광고를 보았으니 플레이스테이션5의 광고도 한번 보시죠.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있는 남성 이윽고 눈앞에 큰 폭풍이 등장하자 동시에 후방에는 미래전의 배와 ch-47로 추정되는 현대전의 수송헬기 바이킹시대의 크나르 대항해시대의 전함 등 여러 게임을 암시하는 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급발진을 시작한 남성이 이끈 배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함께 들어온 배들이 플레이스테이션의 상징인 세모 동그라미 엑스, 네모를 꾸으면서 통과하고 play has no limits 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두 광고는 엑스박스 측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될 만큼 플레이스테이션 측에서 보여준 광고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플레이스테이션 영상은 약한달 전인 9월에 플레이스테이션5 쇼케이스 이전에 공개된 영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가격 공개에 앞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제작한 광고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달 전인 8월에 공개한 광고 영상이 더 괜찮다고 보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계속해서 강조중인 듀얼센스의 진동 기능을 극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영상의 끝부분에서는 활 시위를 당길 때 발생하는 장력을 구현한 어댑티브 트리거를 활용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연출 등 플레이스테이션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밀고 있는 문구는 power your dream 어느정도 의학을 삭자면 당신의 꿈에 힘을 더해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며 문구가 뜨기 직전에 wherever shall we begin 어디서든 시작해볼까요 라는 대사로 엑스박스의 클라우드 게이밍이 가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게이밍을 꿈꾸는 당신에게 엑스박스가 힘을 더해드립니다 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스테이션이 밀고 있는 문구는 play has no limits 어디서든이라기보단 플레이하는 경험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극강의 게임 체험을 보여주겠다는 의미가 숨어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가지 문구는 두 콘솔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한 달밖에 남지 않은 차세대 콘솔 기기 출시에 앞서서 두 회사 모두 본격적인 광고 마케팅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기업 사이의 경쟁에서 이득을 보는 건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한달 박터지게 열심히 싸워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